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영상에 이어 정반대 유형 이야기인데요. 정반대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반대 유형은 대체로 잘안 맞지만 가끔씩은 이상하게 끌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성관계에서 그런다고 했죠. 일단 잘안 맞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끌리는 관계는 그 다음에 할게요. 예컨대 i s t j 와 e n f p 의 관계예요. 그냥 딱 봐도 극과 극이죠. 한쪽은 MBTI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쪽은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스파크형 심지어... 이꽃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유형과 p 유형의 차이가 통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ISTJ는 J 유형 중에서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반면 e n f p 는 p 유형 중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성향이 가장 강하고요. 자, 만약 이런 사람들이 룸메이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ISTJ는 자기 주변의 모든 게 통제가 되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열심히 하고 계획 대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사는 ENFP 책상 위를 보면 왠지 심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ENFP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좀 놀다 가면 무슨 폭탄 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놀고 언제 쉬고 언제 공부하고 이런게 일정치가 않은 거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ENFP 입장에서는요 깨끗하게 하고 이런건 좋은데 좀 답답 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NPP는 관심사가 아주 다양한데 ISTJ는 별로 그렇지 않죠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진 괜찮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죠 본인만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적질, 잔소리죠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난 쟤처럼 못 살거든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요, 정반대의 유형이든 뭐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지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인데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잘 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별 문제 없이 지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세상에는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티제가 성질 더러운 꼰대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MFP가 철이 덜든 천방지축 어린애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를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필이면 그런 사람끼리 룸메가 된게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데데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거나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걔네들하고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다거나 주로 이런 경험만 있었던 거죠. 만약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안 맞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과 잘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4분의 1 정도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또 4분의 1 정도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사람들 중에 70-80% 정도가 나를 좋아한다면 엄청 성공한 거란 와우. 얘기입니다. 20-30%는 에서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도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룸메가 되거나 동료가 되거나 특히 상사 부하가 되거나 이럴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룸메를 바꾸거나 그 친구를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내가 다른 부서 도로 가든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할게 있다면 지키고 개인적인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을 넘어오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할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전에 TYF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상대가 빈정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이라고요 그냥 안 친한 사람 대하듯 하는 게 오히려 상대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친해지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나랑 안맞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세요.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할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팀에서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직업을 갖는게 좋아요. 고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정반대 유형인데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성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만약 서로 끌리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느냐의 질문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끌리는 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너무 심할 정도로 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는 있어요. 예컨대 INTJ와 ESFP의 관계를 볼게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끌릴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정반대에서 약간 비껴간 INTJMFP 커플이나 이 TJFP 커플이 맺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관계도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반대가 끌린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신비감 때문이다. 라고 했죠 어떤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작용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e s fp는 대표적인 관종 유형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아주 좋아해요 분위기 띄우는 것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intj를 보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얘는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ESFP는 INTJ의 이런 지적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INTJ도 ESFP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FP는 언제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죠. 인기가 좋아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외모가 그럴 수 있고요. 말이나 행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INTJ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하는 호기심이 들수 있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걸숨 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반대 유형이 서로에게 끌릴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건 상대가 잘못하 못하는 거고요. 내가 잘 못하는 걸 상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림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아이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어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훨씬 뛰어나니까 가르쳐주거나 보살펴줄 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상대가 훨씬 잘하니까 상대가 나를 끌어주거나 의지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보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서 반대하건 말건 둘이 죽고 못사는 관계였는데 좀 지나니까 결국 헤어졌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 중에 정반대 커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상대에게 끌린 건데 그 성격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완벽하게 보완해 준다는 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철저히 다르다. 같은 점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랑 너무 달라서 매력을 느낀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나랑 너무 달라서 매력을 느낀 이유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같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면 아니무스는 실제 상대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내 눈에 그렇게 비친 거고요. 실제 그 사람은 그 모습 말고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모습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콩깍지가 씌어서 왜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내가 힘들고요. 어떤 허탈감이나 실망감 같은 게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상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 네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니야. 연애할 때의 나는 말씀드렸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에게서 연애할 때의 모습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상대에게 그 모습을 약간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니까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욕심부려서 도파민이 마약처럼 쏟아질 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만족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